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건축 배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건축 배틀 하실 새로운 분을 데리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 안녕. 어,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인지, 어, 나이는 몇 살이고, 아, 저는 나이는 19이고 오, 옛날부터 익녀맨 유튜브 많이 봐왔는데 오늘 처음으로 출연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 그러, 어쨌든 오늘 릉다랑 괴물 건축을 할 건데 저는 오늘 요즘에 핫한 음,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영희하우스를 지어볼 거고요 그리고 어디요? 음. 저, 저는 그러면 저 퍼피 요새 유행, 유행하는 공포게임 있잖아요 아 여기에 나오는 퍼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그 퍼피 플레이 타임에 나오는 그 퍼피 저희가 한번 이번에 괴물 하우스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시간 30분 후농다염땡 우리가 다 지었잖아 그치? 네 그렇죠 일단 내 집부터 먼저 보여줄게 너 보면 깜짝 놀란다 저, 저게 어? 여맨 님이 지금 영희예요? 응 영희 영희 진짜 멋지으셨다 <웃음> 아 따라와봐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진짜 네. 봐봐 이게 바로 저기 창문 보이지? 창문도 있고 그리고 여기 영희 얼굴 똑같이 만들었고 무섭게 무화 꽃이 음. 피었습니다 하면 바로 레이저 나가죠 총알 날라가죠 머리카락도 묶어줬고 그리고 어. 이집의 하이라이트는 집 안에 들어가잖아. 엄청 아늑하고 따뜻하고 음? 깜짝 놀란다고. 자 하나, 둘, 셋, 불 켜주세요. <웃음> 자 이거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완전 똑같이 내부를 만들어놨어. 맞아 재현 엄청나라셨네. 음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진짜. 영희가 나온다 이 말씀. <웃음> 영희가 살고 있다 이 집에. 자자잔뭐 <웃음> <웃음> 이제? <보이지? 웃음> 어 소리도 들려. 들었어? 아, 오. 오한 어, 번도 게임도 풀어봐. 한번 해보자 어, 우리.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진짜 이 영희네 집에 들어오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 영희가 저한테 오는데요. <웃음> 아, 안 돼! 레이즈! 야, 집을 부시고 있어. 있어! 야, 안 돼! 아, 영이 공격 하네 레이즈 쏜다. 어. 자, 그리고, 자, 이것도 보여줄게. 바로,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오! 세모. 세모. <웃음> 아, 세모가. 어. 좀 자이언트하게 생겼네. <웃음> 어, 여기서 살아남으면은, 상금 얻는 거예요. 음. 한번, 공격하는지 볼까? 어? 어, 어 세모 때린다. 세모도 때린다. <웃음> 세모도 때리네. 자, 어쨌든 영희와 세모가 살고 있는 영희하우스 지어봤고요. 여기는 제가 지었습니다. 하여튼, 영희하우스고요. 제가 지었습니다. 제가 잘 지었다면, 네, 저 댓글에 꼭투표 해주세요. <웃음> 자. 그 다음에 릉다릉다구릉 다가지은 우리 허기워기 하우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릉다의 하우스를 공개합니다. 나라라란 따야 <웃음> 무섭게 잘 지었는데 아 이런 건또밤에 봐야 돼. 밤에. 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오오진호 아, 밤으로. 밤으로 <웃음> 무서워. 호호호호호 <웃음> 근데 이거 집, 이거 집 맞아? 집 어떻게 올라가? 이거 아이 이거 어, 이거 어떻게 올라가요? 사다리도 없는데 어... 이거 어어 <웃음> 아이 그버피도 아... 게임 모드 썼겠죠. 아, 여기다 여기 요기. 여기가 계단이네. 아... 아... 그치, 그치. 아, 아, 네네, 여기 계단. <웃음> <웃음> <웃음> 어, 좀능가요 아, 어, 네. 네? 좀잘 지었다. <웃음> 그쵸? 제가 좀잘 지었죠. <웃음> 잘 지었다. 문이 어딘데요? 문이. 네, 아, 입으로 들어오시면.. 아, 입이 문이야? <웃음> 네네. 입에 이제 문이 있거든요. 오.. 이빨 디테일 보소. 오케이, 들어가 볼까? 오! 문이 있다? 오! 오 여기 그 호기호기 게임에 나오는 그 환풍구 같은 건가? 그쵸, 오. 저 여기가 이제 환풍구를 이렇게 재현했거든요. 이거 밟으면 뭔가의 게 퍼피가! 오! 퍼피! 호기호기 호기호기 예 호기호기 그쵸, 호기호기 오아 호기호기요 안에 이거 완전 이거 그 게임 해봤는데 그 약간 비싼데 여기 그렇죠 인사하고 있고 얘가 갑자기 이 인형이 열쇠도 막 주고 야 갑자기 사라져 게임에서 음... 음. 그래가지고 얘가 막 환풍구에 쫓아오는데 환풍구 있어 혹시 매님 제가 음. 또 누굽니까 <웃음> 어 누군데 아니겠어요 그럼 다 아무도 따라오세요 아, 아 환풍구가 한풍구. 근데 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 또 설마 그 허기워기도 쫓아와? 그렇죠. 허기워기가 어, 어. 허기워기가 이렇게. 아, 뭐야? 어 뭐야? 어, 어. 허기워기 이거 바본데? 워 가지고 <웃음> 안 되는데? 어, 여기, 여기 허기워기가 이렇게. 와! 허기워기다. 야, 그러면은 우리 한번 분위기 좀 만들어 보자. 불꺼 봐, 일단. 우리 여기다 횃불을 몇개 깔자 이렇게 횃불을 중간중간 이렇게 깔아서 분위기 주고 환풍구에다가 오케이 능다가 게이머도 풀고 한번 도망가오는 걸로 아왜 제가 해요? 아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아, 이번에 이거 가 지었으니까 니가 얘좀 그러면 없애고 이따 이따 뿌려줘 한번 여러분 도망가볼게요 자 한번 생존 게임 해보겠습니다 자 간다! <웃음> 아! 아! 아! 아! <웃음> 아! 아, 너무 아, 아 너무 <웃음> 아야 아 진짜 무서워 이거 능다야 이거 진짜 무서워 아 제가 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 앞에 드실게 너무 빠르니까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 아, 이쯤 여기 음. 오케이 환풍구 끝까지 가면 이기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go 어! <웃음> 아! 아! 아! 아! 야 쫓아간다 쫓아간다 쫓아간다 어, 어, 어, 문 닫았어! 여매님 보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똑똑! 톡톡! <웃음> 아, 여매님 근데 인좀 치워줘. 릉다야! 네. 나야, 여매님문좀 열어줘. <웃음> 어, 좀, 좀 다른 거 같은데? 릉다야, <웃음> 나 치킨 사왔어. 맛있는 치킨! 어, 어, 어 치킨 못, 못 참지? <웃음> 어. <웃음> 고추바사삭 사왔어! <웃음> 하삭바삭하게 해줄게! 어! <웃음> <웃음> 와, 이거 진짜 무서워. 쫓아오는 거. 오케이, 그럼 우리 한번 허기워기의 그 모습을 좀 자세히 볼까요? 뭔 소리냐면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영이랑 싸우나? 어. 설마? 영이랑 싸움붙여볼까 어. 어? 어? 싸우는 것 같은데? 어? 네, 그럼 영이가 이 허기워기한테 불꽃 쏠수 있도록 네가 맞아봐, 불꽃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음 그러면 한번 임다야 아 이제 이제 어. 허기 허기를 뿌려야 돼 이제 허기 허기를 뿌릴게 어어 불요 어, 어. 아, 불꽃 불꽃 대신 맞아줘야 돼 <웃음> 여기 여기 서봐 여기 아 이거 한 방이어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어, 됐다 오케이 오케이 어, 됐나 이제 허기 허기가 맞으면 될 거야 맞았다 맞다 맞다 어, 어? 오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사운드 오야 여기 오! 한 방... 오! 여기 한 방인데? 오. 어, 어기어기가 좀 화났어요 표정이 어기어기 어기. 좀 많이 화가 났네 어쨌든 오늘 릉나와 하우스 괴물하우스 배틀 해봤는데요 자, 누가 더잘지었는지 댓글에 투표해주시고요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목소리>